안녕하세요 우쿨렐레 피크닉의 조태준입니다 네, 여러분의 우쿨렐레와의 첫 만남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네, 어, 이런 설레임을 잘 가시면서요 함께 즐겁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모든 악기들에게는요 그 악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소리가 있죠 피아노는 피아노 그리고 뭐 기타는 기타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는데 이 우쿨렐레의 매력은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반주해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, 이 시간에서는 한 곡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아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곡을 연주하게 되실 거예요 네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즐겁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?